오늘의 주제가 조금 어처구니 없구나 아니면 이 방송이 방송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내용 같은데요 뭐제 주변에 지인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기 알바끼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주변에 다양하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지인들도 물어보는 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다양한 가로주택사업부터 해서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돈을 벌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버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 건설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매매 가격보다 1.5배 정도는 준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2, 30% 정도 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행사들이 동의서를 받는데요. 여기서 중요할 것은 뭔가 하면 동의서만 받아서 진행이 안되면 이게 내년 내후년 3년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기쁜 마음에 동의서만 덜렁 적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금액도 타협을 봐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다양하에 많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시행상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금액 제한을 하시면 시청구청에 찾아가셔서 실제 입당 이부지에 사업 진행이 되는지 성인이 났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업 승인이 났다면 지도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도면이 있을 겁니다 도면을 한번 해보시고 사진도 찍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틀리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땅이 가 쪽에 있어도 사실 지금 법조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관지구라 해서 가스리에 내 주택이 내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빼는, 빼지를 못해 빼지를 못하고 같이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재개발이 들어가고 나서 내 옆에 땅이 하나 있고 주택 상가가 하나 있는데 코너에 있다고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뺏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관에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집의 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살피셔야 되고요. 무조건 옛날처럼 두배세배를 달라고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매도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매도청구 소송이라 실질적으로 동의가 80% 정도 이상 나왔는데 몇몇 집에서 계속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민간 건설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유리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가로정비 사업, 주택,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서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 본인이 거꾸로 시행사나 조합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기간은 기간대로 돈은 돈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무래도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의 두배세배를 받고 있는 금액도 아닐 것이고 적당한 금액으로 타협 되기 때문에 내땅 부지가 크거나 아니면 내 땅이 정중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주택이다. 2층에 살고 있다. 1층에 세입자가 있다. 지금또 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 되면 임대인은 2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임대차보호법이 또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까지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집주인이라면은. 어느 정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인정해 주며 이사비까지 인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 이라면 이런 것을 악용하지 마시고 현재 코로나와 같은 경기 악화 속에서 적당하게 타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 권리가 박탈될 수있고요그 다음에 임대인의 상의 없이 불법 대수선 건물을 했느냐 대수선 건물이란 다 대수선을 했느냐 불법으로 증축이나 가대기를 쳤느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세입자가 전대를 했느냐 주인한테 확인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전세를 줬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사와 조합이 얼마나 빨리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 하느냐 그 차이겠죠.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는 포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진행을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왜? 2년, 3년 뒤에 아파트가 차량으로 쏟아진다는 걸다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의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절대 토지 사용 승낙서는 작성해 주지 마시고 호의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받아서 진행되는지 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액 추라해을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 시행사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도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면 이의을 달게 되면 그게 세워라, 내워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 주변에는 시행사도 있고, 제 주변에는 재개발로 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칼날 잘 생각을 해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지식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호의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금전적인걸 타입을 보셔야 되는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자체 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이고 시행사의 안정을 시키면서 금액을 올려받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안 팔면 되지 실제 재개발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요. 일반인은 재개발 금액으로 절대 그 주택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향후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오를지는 몰라도 기회가 된다면 파시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택을 팔고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받는다. 두 채를 받는다. 한 채를 받는다. 한 채를 받고 나머지는 돈을 받는다. 무조건 지금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받아서는 안 되고 현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그 아파트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면서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일은 크기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금을 받고 나서 내가 그 돈으로 실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위치가 좋은 것을 사면 됩니다 절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요는 뭔가 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의적으로 진행을 하고 매도 청구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데 호의적으로 진행이 돼야 시행사에서도 사업에 박차를 가 하겠죠 그 사이에 다시 일단 협의를 한번더 보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이 가로주택 사업이냐,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냐, 민간업체 시행사 사업이냐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카드라 하는 얘기는 듣지 마시고 제 말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더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해라,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 소개비를 주고 해야 된다. 그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변호사의 영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알바끼의유험조차도 얘기는 당연히 안 해줍니다. 라고 제가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지 만라이 방송이 삭제가 될지 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바끼는불법이라가는 거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법을 얘기해 주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양날의 칼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행사에서 손해를 보느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손해를 보느냐, 사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의 20에서 30% 이상을 더 주기 때문이죠.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께서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물어보시는 답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자되는 그날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